네, 어서오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어서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예, 예, 예. 자, 들어오세요. 예, 예. <웃음> 우리 어, 좀 안녕하세요. 이순이. 네, <웃음> 어, 네. 다시 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앉으십시오. <웃음> 자, 잠깐 이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많이들 들어줬습니다. 네네. 자, 마이크는 제가 네.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어, 오늘 2021년 9월 13일이죠. 네. 어,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웃음> 오늘 저, 심동보 제동님, 그리고 우리 이수님 MBC 공정방송 노조위원장, 우리 네. 이수님 박사님, 그렇게 모셔가지고, 정말 멋진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출연했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웃음> 정 <웃음> 저희가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 특히 예, 또 심재동님 예. 지난번에 방송했던 거 정말 보면서 굉장히 훌륭한 장군님이었다는 걸 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에요아 그런데 또 네. 오늘 이렇게 심재동님을 모시고 함께 방송을 한다니, 예예. 저로서 <웃음> 너무나 영광된 자리입니다. 아이고 어, 제가 가분합니다. 근데 저도 <웃음> 저 이순임 박사님하고 예. 한 일주일 됐나요? 그 출연한 거 제가 뽑았는데, 예. 아. 아니, 어, 저, MBC 공정노조위원장. 그공정 아, 조위원장 여성들이 막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지. 네. 근데 그거를 맡아시가지고, 네. 강력한 투쟁을 징계했다는 거 제가 예성을 그렇죠. 보이지 않다. 그럼요, 그럼요. 네. 정말 아, 정말 제... 반갑습니다. 네. 네. <웃음> 제가 그때 방송을, 아, 준비 너무 많이 했는데, 예. 제 마음에 좀. 뭐 그냥 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어. 어. 그런데 어. 이렇게 오늘 또 오늘 좀한풀이를 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어, 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좀 많이 나오시고. 아. 예, 예. 네네. 그 우리 이수 님 박사님이 좀 뒷끝이 있으셔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네. 지난번에 이제 풀패팅을 못했는데 네. 어, 오늘 좀 장애 홈런을 때리겠다. 는 <웃음> <웃음> 그건 각오로 나오신 거요 <웃음> 아, 그두 <그거> 분이, 하하, <웃음> 광고하시는 게 뭐, 굉장히 자연스럽던데요. 아, 그치. 아마도는 그 좀, <웃음> 예. 시샘 말로, 주이 맞더라고, 주이 아, 근데 아 사실 조금 괴로웠습니다 <웃음> 그래요? 예, 예. 왜냐면, 제왕반이 뭘 물어보면, 줄지줄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 예. 그래야 내가 이제 편하거든. 예. 근데, 끝 중간에, 그래야 이제 끌, 끊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냥 딱, 아예 뭐 이게 이다 하니까 네. 그거 이어가는 거 힘들더라고. 아. <웃음> 아, 저는 요즘 저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때 네. 보면 항상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아. 그에 대해서 답을 딱딱 대답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했는데, 어. 아 우리 윤 대표님께서는 아좀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아 저도 굉장히 아쉬웠고, 네좀 네, 네. 네, 그랬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다시 기회를 가 아, 아이고, 아이고, 앞으로 자주 나오십시오. 예, 예, 예. 자주 아. 나오시고. 네. 어, 우리 뭐 이수님, 박사님, 뭐 탄탄한 구력의 박사 아니십니까? 예. 예. <웃음> 네. 중디에. 지금 박사님, 박사님들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아. 진짜 박사 아니거든요. 네, 네. 계속 이제 석사. 힘들게 했는데.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오늘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다 일일이 소개를 못 드리고. 그냥 방송을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제 먼저 우리 윤희수 의원이 지금 방금 전에 국회에서 금패지가 날아갔어요. 아, 네. 네, 네. 네, 그렇게 본회의에서, 네. 어, 그냥 음. 소리소문 없이 그냥, 어, 날려버린 걸 보면서, 아, 네. 야, 정치가 참 비정한 거구나. 아. 어? 그러니까 뭐냐면, 아, 이거 때문에 내가 먼저부터 얘기하네. 뭐냐면, 국민의 힘에서는 윤희숙 의원이 스타로 뜨는 거, 부상하는 거, 이게 예. 배 아픈 거야,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거 조 아니겠어요? 예, 예. 아, 참. 예, 네. 훌륭한 의원인데. 그렇죠, 정말. 그렇죠. 대표할 만한 의원이에요. 예. 예. 예. 야당의 예, 의원으로서. 예, 예. 아. 윤희숙 의원만큼 뭐, 더 뭐,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없, 없던데. 없는 거죠. 그, 원래 윤희수 의원이 대선 음. 출마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후보들 그, 그 중에서도 뭐 음. 별로 찾기 힘들고, 음흠. 그렇게 강력한 어떤 소신이 뚜렷하고, 네. 실행력을 갖춘 분이 없는데, 네. 그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188대23으로. 그렇지. 사직 그 처리해버리더라고요. 음. 근데 야 윤희수 의원직을, 날리려면, 네. 지금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 안에서 그그농지 문제로 뭐 시비 걸린 사람들 예 예. 그 사람들이 다 나가야지.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네 예. 예. 예. 맞습니다. 음. 지금 그 농지 뭐 이런 것은 지금 이준석도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네. 아버지. 네. 음. 아, 그런데 또 그런 것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준석 아, 뭐. 아버지도 나가야지. 아, 이준석 이준 아, 이준석이 나가야지. 아버지. 가건이준석이 합의 내고 나가야지. 음. 그리고 사실은요, 음.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야 돼 사실. 음. 야, 거기 더 심각.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저 양산 지금 가장 심각한 사지 뭐이천평인가 그걸 불법 농지 전용하고뭐 그런 게 보도가 많이 됐잖습니까. 아, 말도 못하지. 영농자. 한 마디도 그에 대해서 그렇지. 대통령이 아 이거 잘못됐다. 음. 아 이거 내가 불가피게 그런 게 있었는데 참 저도 이거 탓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네.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딱! 시집이되자면 기울하죠. 어? 아. 아주 기울하죠. 그, 아. 윤희숙에 반도 안 되는 거야. 유리 그렇죠. 윤도안 되는 사람 지금 대통령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제1야당 대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제1. 우리 신대동이오 음. 아주 좋네. 화력이. 화력 아니. 네.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제가 윤희숙의 관련해가지고. 어허. 제가 성명을 냈다니까요. 어. 대선 주자로서. 어허. 승명을 제가 세번낸 적이 있어요. 어. 윤희숙 의원이고 사퇴 잘못된 거다. 아. 사퇴할 사람은 윤희숙 의원이 아니라 음흠.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승명체험이이럴 것도 있어요. 그거 제대로 본 이야기지. 아, 영농경력 11년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농지를 토지로, 어, 아니, 저, 뭐야, 이 주택도, 에? 그, 택지로. 예. 이건 불법 전용이거든. 네. 같이 선일국 같으면 이건 용납할 수가 없네. 용납하는 게. 예? 근데 윤희석 의원은 자기 부친이, 으흠. 그게 뭐좀 세종시에 뭐 있잖아요. 그렇지. 본인이 한 것도 아니야. 아. 그런데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데, 으흠. 문재인 양산 사적 어, 농지 전용은요, 네네. 대통령이 직접 한 거란 말이야. 으흠. 이거는 완전히 성격이 틀려요. 예, 예. 자, 그렇습니까? 우리, 저, 이수님 박사님. 네네. 오늘 우리 심재동님의이 파이어, 어? 네네. 이 파이어를 볼 때, 네네. 이게 껴들지 않으면 오늘 아, 얘기 보하 그냥 앉았다 가실 것 같아. <웃음> 그렇죠. 자, 세이장. 아,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아, 아 저는 적으로 유니숙 저는... 의원에 네. 대해서. 네. 아니, 유니숙 의원은 음. 정말 우리 정말 지가 으로끝이 아닙니다. 아, 그렇 어, 끝이 아니지. 우리나라에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이 나타났다는 거. 이은 예, 크나큰 보물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네, 우리가 저도, 음, 길게 네. 내다봐야지, 네. 뭐, 당장에 오늘 내일로 우리가 끝난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윤희수 의원은 당연히 앞으로 네. 더큰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네. 이 국민의힘에서 며칠 전에, 네. 네. 어, 이쪽.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한다고 중앙일보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딱 그걸 보고서 아이 자식들이 서로 짜고 치는구나. 음. 그래가지고 조용히 윤희숙을 날리려고하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그 아. 조만 뉴스에서 바로 얘기를 했지. 아. 아. 어? 네. 네. 그러나 윤희숙은 이건 네. 당당하게 네.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거 다막 그야말로 말아먹어야 된단 말이야. 음. 어? 왜 윤희숙이 계속 뜨면은요? 그렇지 부담되거든. 부담되거든. 네. 이준석도 가서 뭐 첫, 첫날 뭐 이렇게 울고. 음. 음. 이게 뭐 윤희숙한테 스포트라이트가 확 가니까 네. 뭐 울고 했다가 그 다음날부터는 윤희숙이 이제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하, 어? 그래. 근데 유, 윤희숙 아니지. 같은 정치인이 진짜 제대로 된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이에요. 네,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음. 이런 사람들은 한꺼번에 그냥 바로바로 바로 꺾여버리고 어. 이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수준은 사류라는거 아닙니까? <웃음> 네. 오늘 이송닌 네. 박사 좋아. 아주, 네. <웃음> 아, <웃음> 어, 아주 좋아. 제, 제 아, 어, 어, 그래요? 아주 좋아요. 호흡이 잘 맞는 것 네. 같아요. 아주 <웃음> 좋았요 <웃음> 정말, 근데. 지난번 방송에서 제일 <웃음> 었는데 어, 네. 오늘 아주 나오네, <웃음> 이제. <이게>. 몸이 <웃음> 좀 풀렸어. 지난번에도 <웃음> 방송 준비 많이 <웃음> 했는데, 정말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웃음> 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심재동님. 윤희숙 의원은요. <웃음> 사실은 그 미국 같은 면 대통령 선거 출마 부통령 해가지고 러닝 메이트로 하잖아요. 서로 보완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미국식으로 하면요, 음. 제 러닝 메이트로 삼고싶더라니까 하, 아. <웃음> <웃음> 그렇지. 좀저 음. 제가 저 지금 방인지 얘기인지 음. 몰라도 그렇지. 딱 제하고 뭐가 맞아. <웃음> 가치가 일단 가치가 맞아 음. 양심적이고 그렇지. 그걸 행동하고, 음. 그걸 용기도 있고 음. 그게 맞더라고. 그래서 네. 제가 저좀좀 좀, 좀 너무 그 앞서 이야기 하는지 몰라도 예. 만일에 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요 예, 예. 바로 공격좀으딱 한상의 조합이될것 같아요. 네 <웃음>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호소력이 있죠? 아이, 호소력. 그러면서, 아니 그러고 이분은요. 정확하게 음. 탄탄하게 음. 그 어떤 어떤 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딱딱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이 하나 그냥 헛살아온 분이 아니에요. 아. 하나 하나 전부 다져가면서 예, 예. 정확하게 정확하게 살아온 분이에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고소력이 네. 있고 실제로 네. 다 그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참 그런 분은 굉 굉장히, 굉장히 진짜 중요한 분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이번에 뭐 당연히 전 내년에 이렇게 음. 우파로 다시 이 정권을 되찾아 리으려고 생각합니다 진짜 확신해요 정말 음. 그럴 때 반드시 윤희숙 같은 이런 분이 정치인으로 다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정치계를 이끌어 가야 되고 음. 이 앞으로 정치인들 다 진짜 여지껏 지금 사류의 정치는 다 없어져야 됩니다. <웃음> 윤희숙 같은 분, 음. 이런 분들이 앞으로 또 찾아볼 많을 거예요. 그래. 이런 그래. 분들이 정치인으로 다시 나와야 <웃음> 되고, 음. 이 정치인이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이 정치인으로 나와서 대한민국을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음.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이런 분들이 정치인으로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 맞아. 대표적인 인물이 윤희숙. 네, 그래. 저도 윤희숙. 네, 네. 얘기해 보세요. 편이라니까. 아. 그래, 그래서, 윤희숙 네. 의원이 이번 정권 교체 과정에서, 어, 굉장히 이제, 호소력이 있을 거예요. 네. 어? 예, 근데, 내가 오늘 떠오르게 뭐냐면, 1979년에, 네. 김영삼 시민당 네. 총재가, 네. 그, 당시에 이제, 뉴욕타임스 회견, 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네. 제명을 당했잖아요. 아, 네. 네. 아, 네. 아. 그게 소위 말하이 여의도에서 보면은 예. 그 절두산 예? 음... 지금 저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100주년 기념교에 있는 예. 어, 거기를 바라보면서 어, 김영란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이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네, 아, 한... 그 유명한 아... 어록을 남겼는데 예. 예. 예. 어... 정치 이게 결국은 여야가 짜고서 윤저 윤이숙을 날린 거거든. 네. 음, 날리는데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정치권을 지켜보면서 이제 늘 느끼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을 뭐뭐 뭐 다섯 번 여섯 번 하고 뭐 국회 의장을 하고 하는 건 결국 은 남지가 않더라고. 네. 그런데 결국 한 번을 하더라도 네. 어 정말 이게 마지막이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네. 몸을 던지는 정치인들이 결국은 음. 살아남는 거고. 네. 또그 사람들이 결국은 대성을 해요. 네네. 네. 국민들이 네.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에 의해서 뽑혀지니까 음.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이라 이런, 이런 분들이. 네. 이걸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잊지, 네. 네. 네. 뭐,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 특히 국민의 힘을 내가 딱 보면서 그 윤이숙이라는 그 기대주, 네. 기대주의 부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음. 집단적으로 짜고 네. 안락사를 시키는 느낌이더라고. 아, 네, 네. <웃음> 그렇겠네요. 아. 자기들 그 기득권 지키려고. 그렇지, 안락사. 어? 사실 불편하죠 국민의 힘 힘에서는 음. 이렇게 바른 말하고 제대로 제대로 된 사람이 왔으니. 예. 그리고 그그사람을 가만히 있질 않고 그 잘못된 걸 자꾸 자꾸 음. 지적을 하고 하니까 불편한 거지. 불편하지.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윤이숙 이걸 할때 이쪽 국민의 힘에서 음. 이 나가서 어? 음. 이들 또 구반되어야 될거 아니냐라고 막 음. 대여 공격을 했세, 해야 되거든. 그렇지. 음. 근데 그거 네. 없이 그냥 저기 예. 네? 에그 박근혜 대통령 판에 갈 때, 네, 예. 그때 이쪽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음, 그 자들이 그냥 음, 그냥 가도 음, 투표하고 끝내버렸잖아. 음. 그, 어, 그거와 상당히 비슷한데, 네. 어쨌거나 윤희숙 의원은 어, 크게 성장을 할 거고, 어, 내가 볼때그 성격상 네. 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 음. 이 파평윤 씨 여자들이 대단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 한 성격 하거든요. <웃음> 아, 그러네요. 예예예, 윤여정. 예, 예. 네. 뭐 <웃음> 또, 뭐. 그러네요. 어? 윤희수. 어. 어. 아, 파평윤씨에 다들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파평윤씨입니다. 이야, 선동을 안 해도 잘아시겠구만 윤정이도 한때는 아주 뭐 대표, <웃음> 대표적인 여배우였지 <웃음> 아, 않습니까? 어, 그러시구나. 네. 아하. 근데 권력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몇년 전에 미국 사람 쓴 책인데, 음. 쭉 원칙이 나와요. 예예. 법칙이. 음. 딱 일 원칙이 뭔줄 아십니까? 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음. 절실히 용납 안 달라. 그렇게 이생에서. 그렇지. 그윤희석이가 음. 윤이석권이 보다 나은 사람들이없다는 얘기예요. 네. 왜윤희석의원이더 음. 네. 그래. 잘나 보이니까 그. 그냥 죽이는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참 어, 대한민국 정치 의 현주소예요. 음. 어떻게 보면 모술의 모순의 집합체지. 여의도란 데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은 어, 도살장 같은 데지. 네?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어, 정말 웬만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아,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그분들이 지금 감옥에 계시지만 우리가 돌켜볼 때 얼마나 막강한 분들이었어요. 그게 일학이였지 근데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야, 지금. 어?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가 얼마나 삭막한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좀 중국을 좀 연구하는 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마단에서 중국에서도 보면 모택동이 이제 뭐, 굉장히 자기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을 하고, 예. 아주 뭐, 그렇잖아요. 공산당의 수, 제일, 제일 높은 사람 아니었어? 예. 근데 보니까, 이게 정치를, 그, 공산당, 사회주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아하. 실패를 하고, 뭐, 등소평이라든가, 뭐, 다른 더 훌륭한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꾸, 그러다 보면 이 인자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몰택동이. 음.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아, 그, 그, 저 훌륭한 그런 사람들 다, 다 쳐주기, 쳐, 음. 쳐내리고, 문화대행의 목표가 음. 자기가 2인자로 계속 떨어져 있는데 다시 정권을 재창. 자, 잡기 위해서 만든 게, 아, 다 실시한 게 바로 문화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망해버리죠. 뭐. 음. 문화대행는 연구에 가겠어요? 그 그렇죠. 진짜 그 비정상적인 이런,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렇게, 돼. 어, 10년을 했어요, 10년. 차가. 10년 만에 결국은. 10년 동안 네. 피해 숙청인 거지. 그렇죠. 공협병도 네? 그렇죠. 동원해. 아, 그렇죠. 피비린 내내는 숙청. 그게 바로 정권에 진짜 이인자를 그, 인, 정안 하기 위해서 모택동이 저지른 그 사실이죠. 아, 진 죄악이지. 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윤희숙 이야기 참 침통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윤희숙 의원의 장래가 저는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이 지금부터다. 네. 그렇 보시죠. 예, 그렇죠. 예. 네. 네. 네. 지금부터다 네. 아, 네. 네, 네. 자, 오늘 우리 심동보 제동님이 나오셨는데. 예, 네. 예. 얼마만 에 나오셨죠? 한 2주? 아, 3주 만인가요? 예. 네. 예, 네, 그 정도 된거요그 사이에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에 등록을 안 하셨어요. 그죠? 지난 8월 29-30이었는데. 그, 그. 30, 31일인가요? 30, 30일. 예, 네. 예. 네. 마감이 그래죠 그랬, 네. 예. 29, 30. 네. 음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어 제가 이제 국민의힘 네. 권리당원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경선에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 하고 저 출마선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위에 무슨 이야기 있으냐면은 음. 그, 이준석 당 대표의. 예. 예,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으흠. 그 특정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자기 당 대표 뭐 한다, 그런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이제 언론에 그 확인이 되어버릴 거예요. 아, 네. 어디에 또뭐또또 뭐 또, 또 어떤 다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뭐 한다, 뭐그렇 구체적으로 그게 너무 이게 정나라하게 다 드러났었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그당 대표 아닙니까? 네. 그럼 책임져야죠. 음. 천신이, 그건 맹악해야 돼. 그렇죠. 아, 이건 내가 당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 음. 그것도 뭐몇년전 이야기도 아니고, 금년도에. 그렇죠. 음. 그래서, 그게 전혀 책임을 안 지고, 음. 버티더만 계속 좀 근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리고 당대표라는 사람의 그 사상이 죠그 가치가 있잖아요. 음. 이분은 뭐라고 했냐, 몇년 전에.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위정이. 그렇지 아, 네, 전통합진보당 네, 예. 대표를 예. 가장 종려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 공산주의자잖아요. 네. 어, 예, 예 맞아. 그리고 그그당 그 대표도 뭐 당까지 해산 해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현재에서 그럼 통제. 아, 그게 공산주의자 당 대표를 네. 가장 종려한다 는 사람이 지금 전통 보수 야 제일야당의 당 대표예요. 네. 그래. 그리고 이번에 또 얼마 전에는 또종리하는 사람이 박진희 대통령도 얘기한 거예요. 네. 그 완전히 이 이중적인 음흠.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당 대표는 그 당의 상징이거든. 그런데 예? 그런 사람이 당을 운영하는데 문제 너무 예, 우왕좌왕이야. <웃음>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 대제, 제대로 된 비판이라든 공격하는 것별 기회가 없고요. 없지 어, 전혀. 그런데 저런 분이 음. 당 대표를 하면서. 그다음에 또 경선 준비 위원회가 있고 예. 또 선거관리 위원과 또 이렇게 하가지고 그게 또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공정 경선이냐 아니냐 음, 그래가지고 음. 또 대선 후보들 간에 서로 막 이렇게 예. 좀 다툼이 있고 음. 또당 지도부에 대해 또 항의도 있었고 예, 예. 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저기 저 경선에 참여하는 게 어허. 내가 내심을 같이 하고 내가 내심 국민들한테 약속 을던지는게 하고 이게안 어울리는 거야. 아 일치가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는 게 그리고 또 여러 또 지지자들이 그의 음. 절대 경선 참여하면 안 된다. 아 그래요? 어, 당신 가치가안 맞다. 우리 신망한다뭐 음. 이런 분도 있고요. 또이 개중에는 경선을 참여하는 게 맞다. 네 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데야 저도 요한 2주 동안 굉장히 고, 고심을 좀 했습니다. 아. 어 여론도 듣고 제 생각도 정리다하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경선에그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예. 그걸 준비를 했어요죠 음, 음. 1억 400만 원이 1억 900만 원. 제가 예, 이제 원? 국민의 사무처의 예 예. 국민의사무처의 기조국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 예. 인박 음, 해 가지고 음, 음. 최종제 확인을 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예. 예. 1억 900만 원이 들더라고. 이제 기타금 1억 원에 예. 에 예. 당비가 3개월치 300만 원씩요 900만 원을 내야 된다. 예. 예. 예. 예. 그걸 준비를 했죠. 돈이 없어서 아 돈이, 돈이 그건 아니다. 이거. <웃음> 돈이 이0 0만 원이 이게 많으면 많고 지금은 적고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 음. 그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음. 네. 이제 그보다 중요한 건 이제 명분이에요. 네. 내 명분하고 너무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어떤 명분이냐? 대명분은 저는 그냥 음. 좀 정직하게 음. 제대로 된그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는 거. 아하. 그 시대 정신이 좀 공정, 뭐 상식 이야기 말. 공립상식 맞지 않잖아요. 당대표부터 음. 음. 한 국민의힘에 돌아가는 이 대선 판도가, 그 소위 사기갱선이란 말이 음. 공공연이 그냥 회자될 정도로 음. 노는 상태에서 제가 들어간 게 맹분에 안 맞는 거예요. 음. 아, 제가 내시험도 가고. 음. 결국은 저 국민들 쏘기는 거죠. 야, 신동보 저 말이야. 지가 뭐. 그리고 제가 <웃음> 대선 출마서 는 문의 제목이 음. 위대한 대한민국. 정정당당 대통령이 되어 있어요. 그데 그게 위대한 대한민국의 정정당당한 대통령이 돼서 하겠다. 그런데 제 자신 자체가 자신이 갱선판에 그 사기 갱선판에 끼어드는 게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이들이에요. 어떻게 보도 정정당당하게 막몽게 싸우는 것 같지만은 으흠. 거기에까지 제가 들어가서 눈치 보면서 한다는 게안 맞고 그다음에. 계속 제가 들어가면 당 지휘부하고 예. 당대표하고 음. 그다음에 다른 대선 후보들하고 싸울 것 같아. 싸울 것아 제 같이 하고 안 아, 맞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우리들이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지금 여기 뭐 문재인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저기 공격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데 네네. 얼마나 공격할 일이 야 야당 대표로 당 대표로 서는 공격할 일이 많은데 음. 그런 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우리 국민,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심제동님이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네. 이게 워낙 그, 그 공정하고 정의롭고 이런 곳이 아니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망을 굉장히 많이 음. 했다. 예. 아. 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네. 거기 들어가서 내가, 어, 같이 섞이느니, 네. 섞이지 않고, 네. 어떻게 하겠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 음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 예. 예. 오늘 방송 오면서요. 음흥. 저 등기 속달로. 예. 국민의 당. 아하. 탈당 신고서라고 있, 있더라고요. 아, 있죠. 음. 그거 제가 우편으로 보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저, 왜냐면 이거 자가 저, 저, 처신을,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 저 음. 제가 이런 의무주춤한 상태에서 내가 뭐, 경선도 참여 안한 사람이. 예. 국민의힘의 권리당원으로 남아있는 게. 예, 예. 그건 또, 당에 대한 최선의 제가 도리가 아니에요. 예, 예. 제가 지킬 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예. 깨끗하게 그냥. 그 탈당 신고서를 우승을 해버렸어요. 아... 그, 그 뜻은 뭐냐면은. 뭐 제3지대 후보를 기기... 가겠다는 거야. 제3, 아 제3지대 제3지대 아 후보. 네.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제1자랑이 아닌, 음. 그 독자 출마를 한다는 얘기죠. 아. 독자 출마그 길을 모색하겠다. 예. 그래서 내가 뭐, 지난 분들하고 지지자들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음. 공식 오늘 그 입장을 밝히는 건이 처음이에요, 오늘 린카스 그 t v 에 와서 네, 어, 중대 결심을 말씀하시는 거네. 그럼요. 아그 국민의힘의 탈당예 내고. 예, 댓글에 보니까. 예예. 예. 저를 비판한 분들 몇 분이 음흠. 뭐 돈이 없어서 못한 거 아니냐. 아, 뭐, 그런 뭐 얘기가 뭐 있어요. 좀 포기한다는 얘기있었는데 뭐냐 뭐냐. 예예. 예, 그 제가 오늘 정하게 밝히는 거예요. 아 여기 댓글 분들 많이 들어와요. 예예. <웃음> <웃음> 예, 예. 벌써 뭐뭐 나빠요 뭐. 음, 어. 어. 뭐, 뭐, 뭐 아,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걸 제가 저 어, 수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아하. 어, 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시이 들어요. 음. 왜냐면 제가 그동안 음. 좀 잠잠했거든. 그렇지. 예. 그래서 예. 이제 시청자들이, 예. 어, 신동보 제도, 뭐 하느냐, 대체. 예, 예, 그런 사람들있 궁금해가지고. 궁금해가 그랬는데, 예. 결국은, 그, 국민의 힘에 대한 그, 큰 회의구만, 회의. 신문. 전혀 자고 안오게 실망과 회의. 실망과 회의. 그리고 저, 저 정당은요, 국민의힘 좀 해체해야 돼요. 아니 야당 새친데? 야당의 제1 야당의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참 그렇게 실망을 준다니까 음. 참 정말 실망스럽네요. 예. 그 어떤 사람이 그 사주 전문 뭐 하는 그 유튜브 방송도 있어요. 아하. 그가데저 저를 또뭐한게 있더라고 우연히 사주를 사주만 이렇게 풀이한. 안... 아또 신재동님이 또 사주를 보시나? 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 사주를 보나. 아하. 그 등분은요. 국민의힘은 썩은 고목이라, 썩은 고목이다. 아. 빨리 거기서 나와라. 내 사주가 그게 안 어울린대요. 그래, 아. 그래 사주인 거 자,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래 믿지 않습니다. 음. 예, 안 믿는데, 또 누가 그걸 또 저를 그 사주 풀이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안 봤는데. 아, 누가 보내줬겠지. 예, 그게 뭐자훈선생인가요 어? 아, 자훈선생이고 태극 국사당 무공칩이라고. 있어요. 아하. 그, 뭐, 다른 유, 저, 유튜브 방송 소개하는 건 아닌데, 음, 음. 거기에서 자기 신명으로 이제 사주 뿌려야 한데, 그래. 썩은 고목 국민힘을 버리고, 음. 제3제에 대해 깃발을 꽂으면 이긴다. 아. 이렇게 얘기하다고. 그래서, 그 그대로 믿는 건 아니지만, 뭐, 제가 생각했을 아, 그 자훈 선생이 그랬어요? 자훈이 하고 태극 국사당 무공칩. 아하. 그러니까 자훈 선생님은 내가 기억을 해. 자훈 선생 왜냐면 <웃음> 왜냐면 어... 나 대구 내려갈 때 누가 그 보내줬더라고. 아, 그렇죠. 이 양반이 나와서 윤창준뭐 이걸 풀은 거야. 아, 아. 예. 음. 그래서 내가 자훈 선생을 내 기억을 하죠. 아, 이사주 풀이하는 분이잖아요. 저렇게 풀이 하시더라고. 이분도 아. 뭐, 뭐 행정 수반이 된대요 제가. 아. 근데 해군 군사당 무봉 t v 는 심동부 제대가 하던 자기 대통령이 돼야 기적 같은 역사를 새로 쓸수 있다. 아, 그렇게 결론을 아, 내야됩어 그래. 그래. 아. 제가 오늘 제동님 예. 만나게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사항을 예, 좀. 예, 해드렸는데요. 예, 예, 예. 좋지, 좋지. 예. 그 중에 안 그래도 그 대선 국민의힘 그 대선 예. 예비 후보로 들어가셔가지고 예. 그 분위기가 좀 특별하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은 분위기 그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곳인데. 예. 가셔가지고 그 분위기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서 그걸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음,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들어가셨으면 뭐 이준석 당대표와 미팅은 뭐몇 번이나 했나요 아니, 전 어? 전혀 없어요. 아, 아, 전혀 없었어요? 아, 전혀 없어요. 아, 저한테는요. 네. 동 통상 뭐저뭐몇 저 후보들 막 입당 한정식도 하고 뭐세러머니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음. 아, 저는 연락 자체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아, 아, 그래요? 아무런 연락이 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국민의힘에, 그, 그, 당, 당직자인데요. 네.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 국회에서 제가 기사회견을. 왜 그러는 거야?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박찬주 대장한테 연락했을 거 아니야? 박찬주 대장은 본인이 한것 같, 그거 알고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음. 음. 박찬주 대장은 셰르분이 비슷하게 했거든, 약식으로서. 네네. 저한테는 연락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는, 그, 당직자한테. 네네. 국회의원 삼선인가 그래요. 응? 그걸 어떻게 통화가 됐어요. 예. 아니, 왜, 뭐, 국민의 후보들, 뭐, 저, 저, 뭐, 자원봉사 활동도 있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음. 우리, 저한테는 왜 연락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아니, 그거를 저, 내가 그, 그, 기조국에, 음흠. 그, 저, 그 전화라도 했느냐. 음. 그리고 찾아와서 한번 인사라도 했느냐. 쟤안 했다, 하니까. 음. 그래야 된다는 거야. <웃음>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니까 그 국민의 힘이 어떤 조직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웃음> <이야>. <웃음> 아, 그렇죠. 아, 제가 저, 거기서 저, 저, 저, 저좀 도와주셔가지고, 음.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스는 기자회견까지 했지 않느냐. 예, 예. 그런데 당연히 기조국에서 아는 걸 알았다. 응. 음.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그니까 갑질하는 거야. 음. 그 말대로 말하면.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아쉬운 네가 와서 조출 말씀다라고 인사하라는 거지. 굽신그라는 아, 얘기예요. 아, 그거 안 하니까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예. 아.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음. 내가 혹시 그, 그 조금 더다그 다, 저녁 예책 밖에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아 이거를 생각하다가 아이고, 음.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음. 그렇다면 내가 구체 굳이 거기 가서. 음. 나를 모시고 갈정도는 아니더라도, 예, 예. 저도,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음. 그걸못하겠더라니까요 제가. 음. 아. 그러면, 그. 제가 뭐, 국민의힘의 재진 건 아니잖아요. 명시 음. 그 권리당원이고. <웃음> 그렇지. 대중 후보로 출마선을 자기들 도와주고 했고. 음. 충분히 아는 걸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아. 아. 기도적으로 무관심한 음. 거죠. 기본적으로. 음. 당의 예비 후보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러면, 모시고 가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대접을 잘하면서 잘 하면서. 잘뛸수 있도록 뭔가 이런 발판을 마련해 줘야 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맞아요. 그런데 왜냐면, 음. 대선 후보들이 주로 법전 출신이 많잖아요. 예? 음. 네? 음. 그때 제가 할 때는 14명인가, 그, 선 음. 그렇지, 열4명이었지 그, 제가,까지 15명 그랬는데, 유일하게 군 출신이고, 안보 전문가고. 그렇또 뭐, 맹식 전투 영웅이고, 네. 뭐, 이런 네. 게 있잖아요. 네네. 네. 네. 네.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한 사람도 없어요. 안보특기 응. 안보분야는 응. 그러면 저를 진짜 이거 이렇게 구색도 맞고 자기들 응. 대선판이 있잖아요. 형행이 되어야 되는데. 네네. 응. 응. 응. 응. 네. 아 저를 저, 저 초청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연락이 없어요. 응. 그래서 이거 그게 원인이 왜어뭐 어, 그자들이 갑질도 갑질인데. 예예. 예.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첫째는요. 응. 제가 출마 선언문에 음은 공약 1 6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 공약의 몇 가지는요, 네. 완전 히 뜨거운 감자야 음. 그걸 굉장히 기피를 해. 음. 아, 그당 대표부터가, 그렇지. 굉장히 불편하게 한 생각하는 공약이라니까요. 음. 왜당 대표가 부정선거가 증거가 있으면 자, 전기 은퇴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여러 채널에 나와지고, 네. 종편 뭐저 지금 음. 방송에 나가서. 아하. 근데부정선거 제가 딱 던져 버렸거든. 근데 음. 규명하겠다 이거. 음. 부정선거그 네.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탄핵. 그렇지.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거 네. 아무도 언급을 안 해. 그렇지. 음. 근데 음. 내가 이걸또공약에서딱 명시해 놨거든. 예예. <웃음> 이거 탄핵 공작이다 이거. 그렇지. 그래서 이거 내가 규명하겠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음. 억울하게 탄핵 된데 대해서 아. 명예 회복시키겠다. 음. 제가 딱공약내셨어 버렸어. 그렇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음. 당에. 음. 그 다음에 유승만 전국 대통령, 박정희경대야 응. 대통령, 참에언급을안 응. 해. 그렇지. 야 진짜 피곤해. 그 덕분에 잘 살면서. 응. 응.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 제제야당의 뿌리잖아요. 그렇지. 사진 담당 안 그러나 당사에. 그런데 응. 제가 응. 이거 완전히 저 이분들 그 정를 이거 받아서 응. 국가 정치 체성을 다시 복원시키겠다. 응. 그리고 심지어는 강원광장에. 응. 응. 그, 동상을, 두분 동상을 높이 세우겠다 그랬거든. 그렇지.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음. 그러면 뭐, 북한 주민 해방시키겠다, 북한 핵은 막, 치마자마자 그냥 희합으로 해결하겠다. 막 치고 나가니까. 네, 네. 중국에 대해서 또 중국 이야기 잘안 하잖아요. 음. 그렇지. 이게 굴종적인 대중 관계 완전 청산하겠다. 뭐 이야기 나가니까 엄청 제가 부담스럽고 불, 불편한 거예요. 하. 그럼 나머지 열려면 한 사람도 그 주장을 안 하는데, 응. 음. 농자의 주장을 그냥 이렇게, 너무 강하게 펼치니까. 거기, 박찬주의 음. 네. 그 대장,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도. 그분이야기는안 그 하고. 음. 그분도 제가 주장하는 탄핵 문제라든가 구정선거, 중국 문제, 북한 문제, 응. 음. 이간하게 얘기를 안 해요. 음. 음. 내가 볼 때는, 우리 심재동님이 그, 어, 내가 이번 대선에 출마하겠다. 라고 네. 했을 때, 예. 네. 언론에서 많이 썼어요. 많이 썼다고요? 어? 많이, 많이 썼잖아요. 음. 그때 그. 아, 많이 보도. 어, 보도를 많이 했지. 응? 음. 어? 그, 그, 국회 그, 어디야, 그. 어 예, 소통관 기자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할 때. 음. 예, 예, 예, 생각보다는 많이 했는데. 아, 그때, 음. 그때 왜 많이 썼느냐. 예, 예. 응? 음. 박근혜 대통령의 그, 그 패러디화. 예그 <뭐라> 패러디화를 내동댕이 친 어, 해군 음. 제독이다 그래가지고 음, 맞아. 어?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걸로 아, 주목을 받은 거예요 아, 아 맞아요 받고 그때 그때 그때 그때 말하면 뭐냐면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음. 무지하게 에, 불편한 거예요 음. 불편한 거예요? 어? 맞아요 예. 자기들이 제가 <뭐라> 있으니까 아신대님이 들어오면 음. 언론이 거기에다 주목을 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왜 중앙일보에도 음. 보니까 심, 동보라고 이름이 나왔잖아요. 예, 그때 보면은 예, 예, 예, 어, 예, 예, 예. 예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이제 소위만 뉴스메이커거든. 음. 네, 이 군들이 볼 때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연락도 하고 싶지 않은 거지. 맞아요. 어? 국회의원들이 부끄럽잖아요. 아. 아. 5일 동안 전시어 있었는데 음. 국회의원회관에. 맞아요, 그 당시. 자기들 그런... 사무공간이야. 네, 그렇죠. 딱1 층에 음. 자기들이 오며 가며 늘 보는 거지. 음. 한 사람도 항의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국회의원. 그때 새누리당이 예, 성의... 개원이 절반은 됐는데, 아. 300명 중에 절반이 세눈를 예. 당했다고. 한 사람도 이야기. 아. 그럼 내가 집 던져버렸으니 예. 솔직히 좀 부끄럽잖아요. 아. 양심이 있으면. 예 그렇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 얼굴도 본 사람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네. 뭐가 제가 뭐 특별히 인연이 있어요. 그런데 음. 인연이 있든 없든 예. 이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예. 아무리 네. 그때 탄핵 광풍이 불어가지고 막 만년 사냥을 하고 그럴 때지만은 음. 그래도 엄연한 현직 대통령인데 예. 어떻게 그런 그림을 빨가벗기 가지고 국회 원회간에걸 수가 있어요? 그걸 네. 걸게 한 표창원이는 예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탈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이제 용인의 출마를 해도 안 되니까 네. 지가 마치 무슨 뭐 사신성이라는 것처럼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서. 네. 지금 요즘 저 무슨 KBS 조이 응. 조인가 뭐하는 그 네. 방송에 네, 무슨 네. 표리 부동인가 뭐하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아, 무슨 프로파일러라고 아예예예 예, 예. 순전히 거짓말이지 예. 어난 yeah. 그런 인간이 어떻게 경찰대학 교수를 했는지 말이야 참 언론도 어. 그런 분들 어. 출연시키고 고정글 한다는 게 응. 야. 진짜 제 양심, 터째 이게 도덕심 많이 됐구나. 그데 표창원 그거는 음. 우리 윤 윤창중 그 대표님하고 또 특별하게 뭔가 아, 그 악연이 있지않아요 악연이 있지, 맞고요. 네, 아, 그래? 그럼 네. 그 얘기 좀 한번 하시죠. 아니 그 어, 표창원이가 그럼 표창원이가 네. 네. 그 <웃음> 이제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죽이기 게이트 그거랑 똑같은 구조죠. 음. 음. 음. 똑같은 구조지. 이제 미시, 아, 그때, 그때, 방명하셨을 때. 예, 그, 어, 지금, 이제, 들고 일어나고, 이야기 없는 거 만들고, 어, 이런 거 똑같은데, 그,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가슴에, 이제, 이게, 못을 박는 거지. 윤창중이가 얼마나 나쁜 놈이다. 가기를 시킨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근데, 굉장히 감수성 있는, 이제, 이야기를 해라는 말이야. 예. 그래서, 그, 그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것에 상당수는 표창원이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표창원이가 그런 <웃음> 패널로 해설을한 겁니까? 아, 그지. 뭐, 해설도 아, 하고, 아니, 아니.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뭐. 아, 주가 행시를 하지. 아, 지가 뭐, 경찰, 예. 그 리포트를 봤다. 아, 뭐. 아 거기 납치도 나네. 어. 맞아, 맞아. 아예 리포트 자체가 없는 거아니야 음. 신고 자체가 안돼 있는 거아니야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된 거거든. 어? 무슨 뭐 어, 워싱턴 경찰에 뭐 윤창중이가 뭐뭘 했다고 라 신고 자체가 안된 거거든요. 응? 단지 이제 미시 USA에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인턴을 성폭행했습니다라고 한 줄이 나온 거야. 어? 이걸 기회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일제히 들고 나와가지고 윤창중을, 음. 어, 완전히, 그, 강간범으로 모른 거지. 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예. 어, 표창원이가 이제 명색이 프로파일러 출신 에요 네. 맞아요. 어, 그럼 프로파일러의 주둥이로 뭘 얘기하면은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 그렇죠. 어? 네. 그렇죠. 야 악랄하게 조준 놈이 하여튼. 근데 그 가만히 계셨어요? 그, 뭐, 명예소생님 아니, 그걸. 표창원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닌데 응, 응. 내가 이제 3년간의 은둔을 마치고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은 이제 그 표창원이가 한 것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네, 네, 네. 이제 이걸 고소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보내야 되는 네, 네, 네. 표창원뿐만 아니라 표창원 같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었잖아. 아, 그렇죠. 아, 그데 보안에 동한 어, 사람들이. 언론사들그 네. 네. 수백 명을 네. 내가 다 상대를 한 개인이 할 수가 있겠냐고. 방법은 뭐냐? 윤창중이가 살아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어? 그게 가장 큰 보복인 거야. 네, 네. 내가 거기서 죽어버리면. 그렇죠. 네. 그 사람한테 쥐는 거지. 야 그게 참윤 대표님도 대단하시다. 아. 그 진짜 나도. 그 판단을 나는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3년간의 집거를 마치고 딱 나왔는데, 그때에 이제 3년 동안 나를 가장 악랄하게 조진님이 누구냐? 그게 이준석이라. 예? 이준석. 이준석이도 응. 그때 뭘그랬요종편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 아. 이준석. 황태순이. 어? 민영삼이. 야. 민영삼. 민영삼. 아. 아, 아, 아 그다음에 그래. 그 다음에. 지금 를드리잖아요 그렇지. 지금 TV조선의 최병무기. 아 어허. 어, 아, 아, 아, 어? 아, 아. 그 다음에 정옥임 아. 정옥임 아. 신지호. 어? 신지호. 아. 다 아는 사람들이지. 이쪽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랬네. 그럼, 박종진이. 어. 아. 그때 같이 또 출연도 하고. 아, 박종진이하고 나하고 뭐 둘이 뭐 방송도 하고. 서로 그랬지? 잘 아는 그날이 또 그랬구나. 아. 아. 그냥 아. 완전히 뭐 전혀 없는 사실을 음.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것하고 그 패턴이 비슷하네. 똑같은 아, 거지. 그렇네. 그러니까 그것을 딱 눈치채는 거야. 나는 아는 거야, 이제. 아. 그래서 내가 이제 3년간에 이제 그 집결을 마치고 나왔는데, 네. 아, 저 양반이 또 열받게 하네. 근데 이제 그, 어. <웃음> 왜 TV 조선에. TV 조선에 강적들이라고. 네. 강적들. 어, 거기에 이제 네. 네. 표창원이가 나온 거야. 음, 음. 네. 그 표창원이가 이제 표창원이 김갑수 뭐 해가지고, 음. 표창원이가 탁폼 잡고 나와가지고, 음. 마치 지가 이 사건을 탁. 안다른 그 표정으로 어? 참 위험하다 위험해 표창원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3년 동안 워싱턴 검찰과 경찰에서 저한테 단한 통의 전화도 안 왔잖아요 네 어? 어. 미국의 워싱턴 검찰과 경찰이란 데는 뭐야? 현직에 있던 빌클린턴 대통령을 그러니까. 어? 완전히 스타 검사가 작살내버린 거 아니야, 르유스키하고 <목소리>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맞아요. 뭐. 어, 어마어마한데거든. 내가 예컨대 내가 빨가벗고, 음, 인턴, 음. 여자, 여정 인턴 보고 내 방에 올라오라. 음. 그 아침 새벽에. 그래도 빨가벗고, 뭐, 걔한테 뭐, 무슨 뭐 성행위를 하자 그래가지고 강가를 하려고 했다면, 미국 검찰과 경찰에서 나를 가만히 뒀겠냐고. 그러니까. 근데 이 채, 한, 한 통화 도 없이 나는 그냥 3년 마치고 난 나온 거 세상에 음. 나오니까 와나 이제 완전히 이제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걸바쳐준진 거지 네. 그랬더니 이제 강적들, 네. TV조선의 강적들이라니까 악랄한 그 프로가 있단 말이야 강적들, 밤 먹게 하는 거 그렇지, 그 악랄한 프로에 이제 표창을 이제 나왔는데 그박지혜이도그 패널로 출연했잖아요 예. 딱 하는 말이, 그러니까 TV조선은 이건 우파의 방송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네. 근데 그 자리에서 표창원이가 크.. 마치 지가 모든 사건을 다 아는 것처럼 이 워싱턴 거, 이 경찰의 보고서를 내가 봤다는 거야. 아, 어. 완전히 거짓말이야. 아.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데 그러니까 안민석이가 예컨대 박근, 박정희 근박 대통령이 스위스 예, 예. 은행에 400. 400조 응. 400조 숨겨가지고 그 돈이 쭉 내려와서 박근혜 뭐, 최순실 음. 박근혜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돈을 최순실 관련, 최순는에관 얘기가 똑같은 거지. 그안민서 이번에 이렇게 들어왔고 뭐냐? 이그그억 받은 뭐에? 음. 최순실이가 지금 4년 동안 법정 투쟁해가지고 일억 받은 거예요. 일억 네. 받은 뭐였냐고? 엉뚱하게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네. 말. 네. 예예 예. 예, 예. <웃음> 아니 한번 찍고 방송 한번 제가 같이 한번 나누고 싶었어. 아. 그래서 네. 이제 표창원이가 요즘도 네. 나와서 이제 무슨 K. 케이... 네. 그 포창원이 가는 데마다 그 방송이 다 망해요 지금 음, 아, 망해야지 아, jtbc에 무슨 뭐 수사반장이란 걸또했놨었거든 아, 그것도 네네. 망했고 뭐다 망하는 아, 거야 수사반장도 끝난 거 같구나 망했어 아 이렇게 이제 뭐, 저, 저, 저, 저, 저, 뭐 jtbc 이번에 뭐, 뭐. 네, 망해야 돼 아니 사건반장 뭐그다 그래, 그런, 그래, 망했지 그런데 그래, 그분은 최취향이 어떻게 어? 자숙하고 지금 반성하고 있어야 돼서 주왜 나왔지 싶은 아,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 좀 하겠습니까? 심 대통령님도 그 표창원이 볼 때는 어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구만. 표창원 의원이 당시 의원이 그저 국회의원이 조치를 해줘야 국회에서는 전시를 할수 있대요. 물론이죠. 그리고 표창원이가 다. 그... 주선을 해서 음. 그저 박근혜 대통령 그누드기 들어온 잠이라는 그림이 그린 거예요. 음. 그렇죠. 그게 원 이제 공략이야. 그런데 이게 하. 선동, 선동이잖아요. 선동, 음. 강불량, 이간질, 사악함 음. 이런 것들이 기본이 뭔지 하고 근본이 뭐냐면 공 중국 공산당의 구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하. 중국 공산당의 구대 행동 지침 이야. 이게 있어. 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선동입니다. 선동. 선동해요. 그 다음에 투쟁을 해. 음. 그 다음에 강탈해. 그 다음에 강탈, 강탈. 네. 뺏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불량. 우량이 아니라 불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간질을 시켜. 응. 그 다음에 사악함 응. 또 기만 응. 또 소멸 통제 이게 아홉 개의 구대행동지침이거든요. 이이 음. 이, 이것을 이거 기본으로 중국이 공산당을 이끌어가는 행동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지금 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음. 어, 이게 정말 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공산당, 공산당은 이제 곧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공산당 구대 행동 지침이 이거거든요. 이게 음.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네. 그 조국이 재판받으러 왔는데, 네. 어젠가 그저께인가. 네. 그 조국 그 지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네. 그막차 닦아주고 네. 하는 네. 거. 네네. 어? 아, 일본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뭐, 조국은, 뭐, 죄가 없다. 막, 이거, 그, 그 지자들 나와서, 이거. 어. 이거 완전히, 이게 대한민국이. 기만이죠. 그거, 그거 음. 그, 여자들이 음. 지 남편 차 그렇게 닦아주겠어요? 그렇지. 어? 하하하.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참, 참. 참, 웃어야 되겠지. 아. 참 슬픈 현상인데. 깜짝 놀랐네. 이야. Yeah. 이제 방 이제, 그, yeah. 방송에서 yeah. 뭐라고 뭐라고 서로 막 얘기를 하니까. Yeah. 이게 무슨 소리가 했는데. Yeah. 음. 이 조국 그 수호대가 끝까지 예, 어, 어제 그저께도 나와가지고 네네. 막 조국이 무죄다 막 네네. 사랑해요. 그러면서 막차 음. 닦고 주고 막어 음. 어, 이거 광신도 집단인 거지. 네네 제정신아니저 오늘 제 재동님 또 만나서 제가 네네. 궁금한 네네.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재동님이 군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예, 예. 군생활 몇년 동안 하셨어요? 사관학주 아. 4년 포함하면은 네. 36년 됐습니다. 아 그냥 뭐 인생을 <웃음> 거의 군하그렇사신사 네. 네. 거네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군의 기강이다 해여져 버렸 해져 버렸잖아요. 개판이 돼 버렸. 예.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군인 예비역 그 장성 이런 분들 좀 아는 분이 있어요. 음. 이런 분들 하고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뭐 주변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요즘에 군대는 유치원 수준으로 유치원 수준으로 그냥 돼버렸대요 어떤 기강이라든가 네네. 뭐 이런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보영대에서 뭐 이제 핸드폰을 할 수가 있고 또뭐뭐또 음. 섬신 뭐뭐또 선심성으로 또또 그 병사들 월급도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네네. 뭐 이러기도 하고 뭐좀 네. 달콤한 말로 음. 군인들하고 이렇게 해서 군기와 군 기강이 완전히 다 떨어뜨리고 떨어지고 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느끼시잖아요. 네.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동님께서 군, 이전에 군대생활 하실 때, 그때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서 좀 말씀하신다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역에 있을 때하고요. 네. 지금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음. 예, 군대 천반적인, 음. 그, 저, 장병들의 그 정신 상태라든가, 기강 이런 거는요, 비교가 안 돼요. 다. 음. 그때는 그래도, 군인당은 그게 살아있었다고. 음. 물론, 뭐, 부대마다 약간씩 그, 군기사고도 나고, 음. 그때도 구타, 강호행위도 있고, 뭐, 자살사고도 생기지만은, 네. 지금처럼, 네. 일상은 네. 안 됐다니까요. 네. 지금, 지금은요, 그, 그, 일상생활이 그런 것 같아. 음. 군대가, 왜그런 그래? 그, 그, 문인이 그 있는데요. 네. 옛날에는, 제가 견역이 있을 때마도 확실히 적에 대한 개념이 있었거든. 예, 예. 주적. 주적. 아, 네. 우리의 적은, 주적은, 네.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이다. 그렇죠. 이게 딱 내시되어 있어요. 음흠. 북한 주민은 아니다. 음흠. 왜냐면 우리 컴포성 우리 국민이니까. 근데 이게, 그걸 이제, 저게 맹악하니까, 그 대비를 하잖아요. 저기 뭐, 전술이 어떻고, 무기체계가 어떻고, 훈련을 어떻게 하니, 우리 또이 대비 훈련도 하고, 예? 음흠. 그러면 경제도 이렇게 착, 착, 착, 서고, 예. 음. 네. 그 다음에 거기 따른 정신교육도 쫙, 쫙, 착, 착, 착, 시키고, 예. 네.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런꼭일탈하는 사람이 있지만, 음. 전반적으로는요, 군대가 굉장히 그, 주적 개념을 맥한 가운데, 음. 모든 시스템이 돌아갔어요. 예. 지금은요, 음. 제일 문제가 문재인 정권 딱 들어서서요, 예. 주적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아, 아, 아, 대통령부터 아, 네, 그냥, 네. 평화는 뭐 대화로 지키는 음. 것이다. 그렇게 네. 군대 가서 어. 군실을 그래 하니. 아, 뭐, 대화하면 병화가 올것 같지, 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저을 음. 아니, 적 없애버렸다니까. 네. 네. 당연히 적이 없는데, 군대가 뭐를 음. 대상으로 경기를 합니까? 응. 음. 뭐를 염두에 두고 군인을 하고 정신교육 시키냐,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꾸준히 무너진 거예요. 음. 경기가, 이렇게 오 오는 군대 계속 뚫리고, 음. 요즘 DP, 그. 그렇지. 예, 열풍이 막 부르잖아요. 음.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음. 왜 부르냐, 이거야. 그 음. DP, 그 넷플릭스에서. 그렇죠. 드라마 1위라면서요. 응, 그렇지. 그게 처음부터 군대 내에, 응, 응. 구타, 가혹행위, 뭐, 자살 사건, 이게 아니, 백년 부조리. 네. 응. 이걸 참다 극한, 했는데, 그, 그, 작가가. 응, 그렇지. 작가가 그거죠. 거기 근무를 한 사람이더라니까. 네, 김보통 작가. 네, 김보통 작가. 그 작가가 디피아. 디피아. 음. 아, 그 작가가. 그니까 국무이탈 체포조에 근무를 해가지고. 그렇죠. 본인의 경험을. 응. 주로 하고. 너무 잘, 잘 아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이분이, 나 보니까 이분이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 그, 그거 보셨구나, 인터뷰. 예. 음. 폭력의 군레가 이어지도록 관관한 저 자신을 참회하는 이야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걸 그들 믿을, 그걸 굉장히 신뢰가 가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근데 자기가 군대 생활을 이제 DP로 했는데. 예, 예. 예. 자기는 그렇게 이제. 자기 밑에 후임들, 예, 예. 쫄따구들 그리만 예, 예. 쫄따구지 예. 쫄따구들한테 그런 가혹행위는 하지 않았는데 음. 자기는 그냥 지켜만 봤다는 거지 네, 네. 근데 끝나고 나니까 그게 평생 자기한테 이제 그 후회가 되더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영화를 만들게 된 거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네? 폭력의 굴려가 계속 이어지 그렇지 지금도 네, 그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정말 그참 가슴 아픈 얘기다 아, 아.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걸 보면서 아. 그 그보다 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예컨대 자기 후임 병사들 네. 쫄따구들을 막구토하고막 네.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제 세상을 살아갈 수 음. 가, 예,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그때 자기는 그 하지 않고 네. 그렇게 지켜만 봤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음. 그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아. 나와서 영화를 만드는 거야 네. 예, 참 인간은 참 여러 가지 참어 아, 네. 그런 걸 보면. 네. 인간은 참 정식적 동물이에요, 그죠? 음. 어. 이데 이게, 김보통 작가가 그때 경험한 시, 그 시대가. 예. 2000년대래요. 아 제가 뭐, 2000만, 뭐 중반쯤 될것 같으면 네. 뭐 지금, 으로단한 15년? 이렇게 전후로 볼수 있는데. 네, 음. 네. 그럼 그때보다 이게 나아진다. 이렇게. 그데 솔직히 아. 제가 보장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전반적으로 지금 군에 이게요. 드러난 네. 현상만 봐도. 음. 그때보다 군기가 엄청 해지, 해지. 사람들이 북한이 뭐, 노트, 노 기술을 해야 아는, 음. 뭐, 이런, 이게 굉장히 이거 그막 헤엄쳐서 게, 내려오고. 어. 그술한게 많잖아요. 네, 음. 그러면. 당연히 궁기가 네. 뭐, 해지고, 네. 그런 국내 부조리, 이런 것도 음. 더, 음. 그, 저, 개선되기보다는 음.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지. 음. 현상이 드러난 걸 보면. 음. 그래서 저는 네. 이 DP가, 그럼 음.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 현실과 다르게 극하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음. 백년문화 개선은 중이 나아닌 백년문화 개선이야. 음. 20년 전에도, 30년에 도 계속 한 얘기야. 아. 아직도 개선 중이야. 그렇지. 물론 아직도 개선할 수도 있는데 음. <웃음> 이게 네. 너무 그 현실하고 좀봉 떨어진 얘기다. 아. 아, 걱정이 되죠. 네. 군대, 예군는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최근에 또또 또 이게 뭐예 후보로도 뛰셨고 이러는데. 고위급 예비 예비역 장성들 있죠. 이런 네. 분들이 또후그 그 대선 후보 그 진영에 지금 캠프에 많이 들어가 아, 캠프. 있잖아요. 아, 그거, 그거 좋은 일. 네, 그거 좋은 일. 네. 이런 거 캠프에 음. 지금 앞다투어서 막 들어가고 있어요. 윤석열한테도 음. 들어가고, 음. 뭐 이재명 들어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여 예, 여야 진영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음. 그러는데 이보니까 그런데 특히 이재명 민주당 지금 대선 후보는 제가 저 중국에 중국 CCTV가 채널이 한 거의 서른, 서른 개 가까이 있어요. 어허. 중국 CCTV 채널이. 네. 뉴스 채널, 드라마 우리의, 채널. 우리의 중국의 그니까. CCTV. 중국 음. CCTV. 중국 중앙대 스카이 예. 우리나라로 보면 KBS의 네. 채널이 뭐, 네. 제, 제, 제 1채널, 2채널 있잖아요, 음. KBS. 음. 이것처럼 중국에는, 중국 CCTV는 채널이 거의 한 30개 가까이 있어요. 아, 그렇게 네. 많이 보영해요 네. 예. 네. 보도 채널, 드라마 채널. 그럼 중국 완전 전문가시네. 아, 그럼그럼 그럼. 저는 네, 중국 연구 연구자예요, 제가. 아, 그래서 네. 예. 네. 그리고 아. 중국 방송에 대해서 제가 좀뭐 많이 들리. 네. 아, 그러시면 또 방송하시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제 CCTV 13 채널이 영어 채널이에요. 네. 근데 아. 외국인을 위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아. 그런 이거든요 허이 그 CCTV 13 채널 영어 채널에 아. 이재명이 인터뷰를 음. 했어요 옛날에. 아하.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옛날에 한게 언제야? 네. 시치, 2017년도에. 17년도에. 예. 예. 예. 했, 했는데 이때 뭐라 그러면 사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때. 예. 그러면서 만약에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아하. 이 사드를 철수시키겠다 아하. 이런 막말을 했렸거든요 네. 아니, 그 그때, 때가, 그, 저, 문재인, 안희정, 네, 네. 이재명, 어, 그 정선 때구나. 네네네, 네. 그때, 어. 그래서, 음, 그때 음. 지금 요즘에 이재명, 그, 후보 캠프에도 지금 예비역 장성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여기, 이쪽에 예비역 장성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그, 후보 그, 그, 그, 는 이해가 안 되죠. 이야. 왜냐면 네. 이재명이가, 예. 네. 이, 이, 하더 이, 양 악마는 지금 야, 야단 제일 유력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대통령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네. 되면은 대한민국 끝장나. 아. 왜? 아, 아, 아. 주한미군 자체를, 저, 점령군이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그렇지그 다음에, 사드 있잖아요. 네. 사드, 저거은 정확하게는요, 주한미군을 1차 방어하는 목적이에요. 아, 그리고 저, 사드, 저, 장비 자체가 우리 자산이에요. 이거 미국 자산이야. 하하 아, 그렇죠. 음.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드 출할 권한이 없습니까? 아. 주한미군 사령관 권한이에요. 음. 미국 대통령 권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대한민국 대통령이 출근하겠다? 음.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웃기는 이야기야. 그건 자기가 대통령의 항의. 권한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거지. 그냥 선동하는 그걸 거지. 그럼 싸우더도대체 뭐하는 건데 권도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참. 통수권자로서 국군을 지해야될 사람이 음.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 끝장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한마디로. 음. 제가 조금 더 얘기할 건 있는데 예예. 거기에 그런데 지금 예비역 장성들이 네. 별을 내게 될는 사람이 없이 들어가 있어. 네. 뭐박종진 뭐 일군사령관, 김운영 지작사령관 등등 쭉가 있는데요. 네. 이재명 캠프에? 네. 이재명 캠프에. 네. 제일 많이 가 있죠. 아. 아. 근데 내가 아는 장성도 좀 있는데. 그 다음에 가 윤석열인가? 그 다음에 윤석열. 음. 최재형 캠프도 또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최재형 캠프 같은 경우는 제 회사 동기도 아. 저 참모총장 합참 의장한 동료도 들어가 있어. 아, 최 그... 최윤이, 최윤이. 예, 뭐쭉 예. 이제. 그, 예. 그 저... 이, 혹시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도 누군 이렇게 좀 아는 분은 없어요? 어,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다른 네, 사람들은 그 당시 그 군대 같이 그 근무할 때라든가 이런데 음.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 어, 그다 나는 그때는 그그최소 그, 그럴 줄 생각도 못했죠. 아. 그런데 이게 네. 저그 다음에 그 윤석열 캠프에도 또 아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음. 네. 야, 그. 야, 어떻게 뭐... 봐야 돼그걸 진짜. 그러니까 음... 군대에서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예, 예. 결국 이제 다음 권력, 음... 네? 넥스트 파워의 이제 일종의 투기를 하는 거 아니야? 줄서이 하는 거지. 줄서기 하는. 그렇게 몸을 보는 시각이 거. 많은 것 같아. 네? 예? 그렇게 보는 시각이. 그렇게 봐야지 않겠어요. 뭐 뭐자리하나 노리고. 아. 음. 어. 이제. 그, 저, 그, 저, 현역에 있는 어. 또 내가 잘 아는 중룡으로 옆에 있는 육사 후교가 있는데요. 예. 그걸 조금 올렸더라고. 네. 예. 군에서 한마디로 저 장성으로 음. 전역을 했으면은. 예. 일반 병사, 장병들이 보기에는요. 음. 누릴 거다 누렸다고 음. 보는 거예요. 그렇지. 혜택을 다 받았다. 음. 그건 무슨 욕심이 남아서 음. 그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음. 보는 시각이 많대요. 이름 네, 올려놓 일반적으로. 음. 예. 심지어대 그것도 같은 군인이기 때문에, 네. 군 출신이기 때문에, 좀 말씀하시는 게 지금 조심스러운 갑자기. 야 제가... <웃음> 아, 제가.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기보다는, 네. 네, 네. 그분들도 다 생각이 있을 거 아니냐. 음. 그래도 뭐, 명식이 장성으로 여, 전역하신 분들이, 네. 그냥 뭐 쉽게 그렇게 행동했겠느냐, 음. 라는 생각을 하, 하는 겁니다. 아. 좀 존중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그런 오, 그 인식을 하는 또 국민들도 많다. 라는 음. 걸 염두에 둬야 될것 같아요. 네. 음. 네, 그러면 또 질문 또,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네, 저는 네. 제동님이니까 네. 국가 안보에 대해서 네, 네. 저도 사실 저는 평범한 국민이지만 우리 네.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문정부의 지금 매국적 군사 안보 정책 중에 하나가 9.19 남북 그그 그 군사 합의 아니에요? 네. 네, 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 거 아니에요? 야, 네, 네, 진짜. 네. 아 우리 이거 사냥은 네. 준비 많이 해 네. 주시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음. 진짜 우리 군 군의 손과 발을 못 거두고 음. 북한에만 이을 준다는 거그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네, 빨리 네, 네. 패배하자고 지금 계속 네, 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대통령의 뭐여적죄까지고른 데는 이런 사안인데 음. 이에 대해서 우리 재동님께서는 어떤? 그런데 아 여적죄 문재인 대통령이 여적죄로 지금 수사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음. 아 그렇죠. 피의자입니다 네. 지금. 아 경찰 네. 네.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경찰 수사 중이에요. 음. 형식적이지. 형식적이지만은 음. 음. 정식으로 고발이 됐거든 고발했죠. 그래가지고, 여름에 고발했죠. 고발이야, 뭐, 여러 음. 엄청 많이고 많이 고발했죠. 그래서 수사 중으로 보도가 됐어요. 음. 그제 출마 선언문에도 그게 나와요. 음. 음.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국과 합시하여 음. 대한민국의 항적한 죄로 소위 예. 여적죄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이게 음. 현실이다. 그렇지. 네. 네. 네. 그 정도가 됐는데요. 9.19 네. 군사 합의 같은 경우는 네. 대표적인 여적죄의 증거 네. 그 자료가 될수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저 정확하게 들은 얘기예요 음. 송영무 장관 때그 9.19 군사 합의를 했잖아요. 네. 아, 피해임 이틀을 남겨둔 국방부 장관이 음. 후임자까지 지금 내정다, 증벌까지 통과했어. 음. 이취임식쫙 초청장 다 나가서 네. 평양 가가지고 그치? 왜 그걸로 사인하냐 이거야. 송영무? 네. 근데 그, 그 군사 합의가 어떻게 됐냐고. 제가 몸 담고 있는 대한국소 예비역 장성단에서그것 예. 때문에 출했해서 예비역 장성단 음. 출판 결정기 계기가 네. 이거 완전 한복 문서라 이거야 아. 분석을 해 보니까 네. 그래 그걸 쭉 알아보니까요 하루 전날 북한에서 딱 초안을 잡았어 다검토할 음. 시간도 없어 하루 전날 그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군사 합의라는 네. 게그 예. 용어 자체가 북한시, 완전히 북한식 용어야 그냥 번복이잖아요. 시간이 없어. 가져온 가입니까? 거 그대로 해버린 거 아니야. 음. 그렇죠. 딱 하나, 연, 그거를, 음. 그 자의를 삼아가지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필요하면 수상할 수 있다. 그런 게 있대요. 하.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거 엄청난 게, 그 완전 히 항복문세야. 손들어버어 미국하고 사전에 협의, 협의도 안 하고. 없어. 협의할 시간이 없어. 그냥 북한 올라갔다가, 북한이 그, 만든 거 주니까, 음. 읽어보고. 아니. 하루 전날, 북한으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왔는데 어. 평양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날 아, 받아가지고, 어. 다음날 출발에 올라가서 합의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게 너무 독소적인이 많은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그 영동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쉽게 그냥 음. 국민들이 막 40km, 어떤 데는 20km 막이 있는데, 예. 쉽게 얘기하면 영동고속도로 위쪽, 위쪽에 있잖아요. 음. 위쪽에서는요, 북한군이 정찰을 못해요. 그렇게 묶어놨다니까. 전방에. 예. 그 육군들이 까만 물이야. 음. 특히 배산령이랑전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위에. 위에를. 전방 지역에서는. 전방 지역에서는 어떻게, 북한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지금. 정찰도 못하고. 보하이 돼있지. 우리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도 못하고. 아. 포사계 훈련도 못하고. 그렇지. 완전히. 눈, 손발을 꾹 묶어놨다니까. 아. 참. 그게 어떻게 대비하는 거 북한군은 전방에 70%에 배치되어 있는데. 네. 그 대비가 하, 시라도 그걸 다 정체를 해서 감시를 해야 네. 되잖아요. 음.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대비를 또 보강하고 네. 이래야 되는데 네. 또 평생 훈련을 해야 되고. 음. 일치 못하나요. 육상은 육상 그렇고 해상은 음. 회상, 해상대로 그런 식으로 돼있어요. 네.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음. 네. 영평도 음. 백릉도 있는 K9 자주포를 그렇지. 사격을 못해가지고그그 그 군사 합의 때문에 그렇죠. 육상으로 싣고 내려와가지고, 음. 육상에서 저 후방에서 사기고를. 훈련을 맡겼다, 이 말이야. 어. 다시 들어가고. 다시 올라가는 거지. 웃기는 <웃음> 이야기지. 아. 우리 군, 군에 제가 있을 때, 교육훈련할 때, 주로 모든 부대가, 예.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요, 실전적 훈련이거든, 음. 실전적. 아. 교육훈련 네. 강화. 네. 네. 아. 그 실전적이란 말은요, 음. 실전적 말 그대로야. 그렇죠. 현지에서 현장, 전투 현장에서 훈련을 해야 돼. 리얼로. 어? 그렇죠. 리얼로. 그런데 그게 안 돼가지고 백륜도 있는 K9 자족부로 육상에 싣고 와서 음. 한다? 실전적 훈련이 안 되죠. 그리고 한미 훈련, 연합 훈련은? 또 그냥 어, 그, 컴퓨터라고. 컴퓨터라고. 음. 그것도 완전히 규모를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 오히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그렇다고 미국도 안 보호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미국은 더 이제 한국군이 지키지 않으니까 더 많이 지켜보는 거고. 네. 지금 우리 이 문재인 정권의 군대는 뭐냐면 그런 걸 이제 보완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국방비가 더 많이 지금. 네, 지금 훨씬 더 많이. 훨씬 그게... 많이 나가고 있는 거아요 네. 일본하고 총액 규모가 네. 같잖아. 같요 55조. 맞아요. 55조. 맞아요. 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55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웃음> 아, 참. 어? 네. 그렇다고 무슨 뭐 전시작 정권을 이왕할 수도 없고. 음, 음, 미국 음, 입장에서는 안 주는 음, 거지. 음, 음. 못 주는 거죠. 주면 적화가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천만 다행인 거예요. 음. 음. 원래 조건에 기초해서 전작근전안을 하게 돼 있어요. <웃음> 예, 예. 조건이 네. 안 맞는데 그렇 그 미국에서 당연히 이거 안 맞으면 못 준다는 거야. 네. 줄리가 없지. 음. 주는 순간에 그냥 대한민국 군대가 그냥 그냥 끝나는데. 그러면 이거 아주 본질적인 질문 한번 해볼게. 네. 주한 미국이 주한 미군을 음. 아프가니스탄처럼 네. 어느 날 갑자기 철군할 네. 수 있다 없다. 철군할 수도 있죠. 미국은 자기 국가의 이익에 응하면 음. 요 철군할 수 있어요. 어허. 그, 저 그, 우리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음흠. 제가, 저, 미국 국방계에서 공부한 게 그거예요. 음. 국가안보전략. 네. 쫙그 프레임이 있어요. 음흠. 제일 위에 국가의 이익입니다, 국가의 이익. 음. 국가안보전략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국가의 이익이에요. 네셔널 인터넷. 네, 네. 그, 그거를 위해서 그런 그러니까 게 저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리적인 안보 있잖아요. 뭐뭐 응. 뭐 국토 지키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물리적 안보 개념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경제 개념이 이렇게 p e 스 i t 티그 다음에 질서, 그 다음에 오다 응. 저, 저 이런 게쭉 나오는데요. 그게 네 가지 기둥이빠쳐주는데 철저히 그게 딱그게 그래. 대한민국에 조합 미군에 주둔했을 때 미국의 그 국가 이익에 오히려 해가 된다. 그렇죠? 아무 청소하는 거죠. 그, 근데 지금은 음. 해, 해도 해도 있지만 네? 이익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네. 결국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주둔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런데 예? 이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네. 오히려 줘야 한다. 그럼 미국은 나가는 거야. 음. 냉정하게 작년 버리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음흠.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그 문재인 좌파, 예. 파시즘 정권이요 음흠. 인장이 돼가지고 예.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음흠. 계속 대한민국에서 이제 반미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지. 미군이 그냥 이게 싸도까지 저저 예를 들면 주한 미군도 보호 못할 정도로 싸드까지 출가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예. 예.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음흠. 그 실질이 현실이 된다. 음. 성주, 어, 상주가 성주. 성주. 성주, 성주 사드기지가 철거를 했다, 실제. 네. 가져 한번 해보십시오. 음. 미군이 있겠습니까? 음. 어, 국가 이게요, 제일 그것도, 제일 우선순위가 미, 미군, 미군 보호예요. 하. 미군의 생존권 보호가 제일, 뭐 이게 우선순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주한미군의 생존성이 보장이 안 된다? 음.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해서? 하. 철수입니다, 철수.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재명이. 가 되면. 음. 우리 제동님 신대륙이.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까지 한 사람인데. 요 그렇지. 신대륙이 보시기에 예.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어, 미군정, 어, 점령군의 합작품이다. 네. 예, 예, 예. 이렇게 말한 것은 다분히 지금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겨냥한 것로 보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왜 끝장이냐면은 음. 주한미군이 출소한다는 것그 자체는, 예. 한미동맹이 이제 끝났다고 보, 보, 보시잖아요. 그렇죠.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미동맹이 끝나면 대한민국도 끝이에요. 음. <웃음> 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게, 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게 지금 한미동맹이 음. 지난번 바이든, 음. 저, 문재인 그트럼 전사회담에 기다한 거에요. 음. 야, 내가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진짜 문제냐, 빼지르기 듣다니까 네. 정상회담 마지막 장에, 한미동맹이 딱 명시되어 있는데, 네. The source of national strength 딱되있어 한미동맹. 아, 네. 그러니까, 국력의 원천이다. 그렇지.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한미동맹이다. 네. 그 말은요,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전략적 중심이, 힘의 원천이 한미동맹이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무너지면은, 네. 대한민국 그냥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멸망. 그 극단적으로 표현을 멸망 한다는 얘기 넘어가는, 넘어가는 거지. 끝나는 응. 거예요. 응.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나라가 사라진다는 얘기. 예요 무너지는 거지. 영어로 막, f o l 어? 그게,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는 거야. 그렇죠. 응.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응. 한미동맹 때, 그걸 해 미국 때에쫙 휴교전쟁부터 해가지고 근대화시키고, 현재까지 잘 살고, 이거 그게 참, 뭐, 중한미군이 안정적인 역할을 했거든. 응. 그렇게 외국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경제가 일어나고, 일이된 거예요. 응. 그 뿌리 생각해보십시오. 다 빠져나와 버리지 주한미군 없는데 이게 외국자군을 왜, 왜 투자합니까? 그안한 나라에. 그렇죠. 맞아 예. 네. 뭐 있어, 대한민국이야. 그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예. 여기 주한 외국인 회사가 다 가버리는 거야. 음. 다 가야죠, 다가야 아. 있을 필요없어 왜냐면 아프간 사태가 되니까. 그렇지 불안한데. 그냥 뭐 인천공항, 김포공항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아니, 그게 이 이재명 정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 완전 탈레반이에요, 탈레반. 음. 그냥 지금, 그가 탈리반 탄생한 이재명은 거예요. 지금 국제정세를 모르는 거예요. 무식해서. 모르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저,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도 지리학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요지인데, 음. 어떻게 미군을 철수를 시킨다고 하고, 사드를 저기 철수시킨다고 얘기를 합니까? 음. 이게 국제정세 이런 걸 모르는 거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네. 대한민국은, 음. 저, 자기 지도자 음. 이야기가 안할 수가 없는데, 음. 뭐, 요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 음. 네? 국제질서이 돌아가는 걸로 잠깐에 대돼요 음.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결정이 없다니까 음. 옛날 구한말부터 쭉 유사를 보면은 전부 외세가 그게 다결정하 했잖아요. 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음. 근데 문재인이가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아니야 웃기느냐 이거 완전 대국민 사기극이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음. 그 막연한 민족주의 음. 싸구려 민족주의를 자극해 가지고 대통령이 될 사람은요. 어. 음. 이거 국제 이거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겠는요 경험이 있고, 학문적으로도 좀 알고. 근데, 국, 순수 국내파들 있잖아요. 법만 네. 따지면서 잘, 따질 줄 알고, 재물을 가지고 기소하고, 막, 음. 뭐, 판, 빵, 빵, 빵, 판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뭐, 최재형, 어? 야, 예, 음. 그런 뭐, 음. 뭐,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이른바 변호사. 그런데 외국 가서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지. 뭐, 국제 감각이 있습니까? 국가 질각이라든지 개념이 있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런 사람 되면요.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아요, 나라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야, 지금도 힘든데. 그렇지. 이야, 아, 진짜 국민들이 삶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저, 이 박사. 네. 그군 출신이 이렇게 네. 말하는 거하고, 네. 어, <웃음> 민간인 시빌리안 출신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좀 네. 가슴에 와닿는 게 다르네요. 다르지. 그럼요. 지금 말씀하시는 어어, 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네요. 네, 네. 어. 아, 그리고 제가, 저, 음. 뭐소소로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음. 그 지구 군인의 특성이 있어요. 어. 딱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국가요 음. 국가. 음. 존재의 이유가 국가라니까. 그렇지. 그게 사라지면 내가 지구 군인으로 있을 존재할 음. 그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항상 국가를 염두에 대고 생활하는 집단이 그 장기 집단 특히 음. 군대지. 장수도 그러니까, 그 장... 그러니까 이제 대학 시절에 예. 대학 시절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대학 4년을 국가를 머릿속에 넣고 어, 성장한 그군 출신과 네. 대학에 들어가서 뭐 어, 대한민국 잘못 그러니까 태어나서는 안 되는 <웃음> 국가였다. 반대 시각이줄었렇지 어? 네. 이렇게 네. 에, 운동권. 어, 운동권으로 네. 살아온 세력과는 아, 완전히 대책, 차이가 나는 거야. 그렇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점령군이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어 정권 저, 구, 국가였고 이건 7.1파가 한 거다. 그리고 미국은 철수 해야 된다. 네. 그 자들이 이제 문재인, 이인영이, 임종석이 뭐 지금 송영길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세력, 일당들. 네. 어? 네. 그 세력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육군사관학교 시절 어,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어? 몸을 바쳐야 된다라고, 이제, 그, 해왔던 세력이 네, 있단 말이야. 네, 네, 네. 그 세력이 이른바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네. 지금 뒤로 물려난 거야.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 힘은 뭐냐? 냉정히 말하면 이제 그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했던 그 세력의 후회인 건 틀림없거든. 음. 그럼 이 자들이 이제 정정당당하게. 그렇죠. 대한민국을 누가 건설했고, 음.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누가 가져왔고 네. 지금 민주화가 되게 된게 과연 예? 음. 어느 세력에 있느냐라고 정정당당하게 나와야 되거든. 네. 어? 네. 그래서 네. 새로운 보수와 우파의 가치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네. 그런 논쟁이 돼야 되거든. 맞아요. 네. 네. 어?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아. 얼마나 이, 네. 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네. 우리가 피를 많이 흘렸고 네. 어? 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깡을 치면서 우리가 네. 막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네. 어? 네. 그런 후보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 근데 이게 뭐야? 어? 음. 그냥 뭐 울팔가 앞에 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뭐 아, 이런 사람만 아, 나오니까. 그러니까. 1팔묘지가요 음. 묘비 있잖아요. 네. 완전 그 서로 쟁탈질이 되고 뭐. 그렇지. 아, 어떤 음. 야당 후보는 음. 가서 막이 음. 사진 오잖아요. 그렇지 네. 나오지. 그래가 그 며칠 후에는 또, 여당 대통령 후보가 가지고 아. 그, 그묘비를들이했다고손수를 응. 가지고 닦고 그렇지. 또, 나, 의원도 응. 어떤 후보는 또, 야당, 또, 유력후보가 응. 가서 또 무릎을 꿇고. 그렇지. 또. 아니, 5월 8 묘지가 그렇게, 응. 응. 서로 쟁탈전을 하듯이, 그렇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5월 8 민족운동, 응. 물론, 그 인정 안할 수는 없다. 그렇지. 어, 왜냐면 그게 그 당시 그좀 독재 그강한거 한, 한데 그게 너무 오염된 폭력성이 있다. 음. 그 폭동, 폭동. 음. 분명히 폭도가 있다 이거야. 음. 그런데 지금 고1유공자들맹난을왜못 음. 밝히느냐. 그렇게. 나도 국가의 융합기인데 집에 문패도 이렇게 달아주고 가는데 국가에서. 그 자리 맹스럽다고 그걸 왜 숨기느냐. 그래서. 북 시가라, 나는 다 밝히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5.18을 우리가 인정해요. 음, 그 속성을 가려야 된다는. 아, 거. 인정하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까지 완전히 차단한 게 5.18 특별법이거든. 네. 그래가지고, 그, 어, 최진석 교수 같은 경우, 네. 자기가 이제, 그때 직접 겪은 사람이고, 네. 또 전라남도 한평 출신입니다. 네. 근데 왜 5.18을 누희들이 왜곡하느냐. 어? 그 어, 이런 뭐 시까지 내놓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더 한다면, 음. 아까 그 얘기하다가 빠졌는데, 박찬주 대장이, 아, 네, 그 양반장 사퇴를 했 어, 사퇴를 하고, 홍준표 지지선을 했어. 음. 예. 나는 이게, 익혀봐요. 대통령 후보를 나오게 되면, 나와라, 이래. 응?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를,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문, 이 군사문화 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음. 대한민국 같이 안보가 정말 중요한 나라에서 군의 대표성이 사라진 거예요. 음, 네. 그런데 어? 네, 북한 핵 문제 협상에 있어서 이거 당연히 군인이 이거네 협상을 해야 되거든. 음. 근데 그 협상의 주역에 군이 다 빠져버렸어요. 음. 그런데 이제 대, 대한민국에서 우리 저 심재도님처럼 내가 한번 대통령도 해보겠다. 이 문민사회에서 음.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네. 발전이다 이거야. 음. 그래서 박찬주 에, 에, 그 장군이 내가 대통령 되겠다 라고 해서 국민의힘에 출마하는 건 나는 음. 좋아. 네. 음. 그러면 그걸 끝까지 가던가 음. 아니면 은딱 물러설 때는 깨끗이 물러서면 되는데 음. 소위 말 특정 캠프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나와요. 음. 홍준표를 지지하고 지금 나왔잖아요. 어. 네. 네. 이건 소위 말하는 네. 군의 정치 개입과 관계된 문제야. 이건 나는 별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 거지. 아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동보제도께서 내가 대통령이 돼보겠다. 음. 군사혁명을 하러 나온 게 아니잖아 지금. 예, 예. 군사혁명하겠다고 탱크 물고 나왔다면 그건 비판을 받아야지만 <웃음> 또 핸드폰 지금, 아닌데 어. 제가 어떻게 근데 신대정님은 지금 뭐냐면 내가 볼때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음. 대한민국 안보가 음. 다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예, 지금 예.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온 신인거 아니야. 예, 예, 예. 이건 좋다 이거야. 근데 지금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말한 게이 별들이 대선 캠프로 가는 거. 어? 이건 애국으로 볼 수가 없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웃음>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심.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어첫 번째 국방부 장관 송영무, 정경두 다이 사람들이 뭐야 대선 캠프 출신라는들 아니야. 아 맞아요. 네? 그 대선 캠프에 들어가야 어. 국방과장관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딱 음, 계속 어. 그 음. 대선 캠프 중 그게 소위 말을 뭐죠 굴의 정치 개입을 어? 하지 말자고 또 들었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은 뭐냐 굴을 지금 캠프로 불러들이는 거야. 불러들고 음, 또 찾아가고, 찾아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지 네, 내가 볼 때는. 네. 어 그래서 나는 박찬주 같은 저런 사람들은. 저건 나는 정당화가 될수 없다고 보는 거야. 그, 니까이 그러니까 출마 네. 자체가 굉장히 불순한 의도라라는 그렇죠. 보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 이 대선 음. 캠프에 들어갔을 때, 그랬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음. 그럴지, 뭐, 어쩔지 모르지만, 홍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이러면 이제 박찬주 같은 사람, 뭐, 국방부 장관을 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런 걸 지금 염두에 두고 들어갔다고. 그걸 노린 거지. 네. 그렇게, 어? 그렇게 볼수 있잖아요. 어? 어. 뭐, 국방장이 그 아니고, 어? 여, 저, 저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는 그, 그 직책을 맡았더라고요. 응. 음. 충남, 충북, 대전, 음. 세종시, 음. 어, 홍준표 캠퍼 음. 어, 특별위원장인가? 하여튼 그, 그 책임. 음. 그걸, 그걸 아예 그 직책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뭐, 어, 내년 6월 달 충남 두, 지사 나가겠다는 이야기네아 그러니까요. 음. 그냥 박찬주 후보는 음. 개인적으로. 군인들이 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음. 예, 박찬주 아. 장군은 개인적으로요. 음. 제가 7월 27일 날 출마선을 했지 않습니까? 예, 박찬준 전이 그 뒤거든. 음. 어, 저한테 카톡이 한세 번이 왔어요. 음. 좀, 문장이 좀 길게. 자, 음. 자기 생각을 담았더라고. 직접, 직접. 박찬준 음. 대장이 직접. 저한테. 우리 심재동님 맞죠? 음. 예, 예. 그게 군 출신으로 제가 이제 유일하게 출마선을 했는데, 음. 에, 본인이 좀 뜻이 있다. 음.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개인적으로 좀 아, 아는... 전혀 그게. 몰라요. 아하. 아. 전혀 만난 적이 아.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웃음> 딱 그런... 전혀 내신경 쓰지 마라. 음. 나는 너무 좋다. 음. 나는 너무 좋다. 왜냐면 내 혼자 외로웠는데 음. 아. 또한 네. 명이라도 더안 보지 누가 어. 있으면은 네. 이게 또 국민들한테 좋은 메시지도 줄수 있고 음. 음. 또 우리 서로 힘이 될 수도 있고 음. 아주 좋다. 음. 소신껏 하시라고. 네. 어, 그리고 내딱 핸드폰 전, 번호를 딱, 그, 딱그 답신에 포메아 보냈어요. 필요하면 전화를 해라. 아. 그리고 그 뒤에 또한번더 연락이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출발 했는데, 저는 좀 많이 기다렸는데, 음. 어제 그, 국민의힘 라이브, 음. 올데이 라방이를봤렇그지그 우연히 봤는데, 음. 쭉, 대선 후보들이 저, 20분씩, 네. 이제 출연 하는데, 박현주 장문이 나왔어요. 음. 네. 그런데, 아, 갑자기, 전혀, 제가 생각, 예상하지 못한 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저는 8강이 목표다. 아. 어? 8강이 뭐, 대통령이 목표라지, 왜 8강이지?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음. 근데, 또 8강에 들어가도 더 이상 진전시킬 자신이었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근데, 어, 그 뒤에 저녁에 그걸 사퇴선을 했어요. 그 음. 성명서를 딱 발표했는데 그 표현이 약간 바뀌었어. 음. 근데 똑같아, 요 말은. 음. 여력이 없다. 응. 이렇게. 진력이 아. 없다. 력이 응. 없다. 그래서, 아, 이분이, 왜 뭐, 저렇게, 저런 생활을 가지고 대통령 출마한 게 좀, 응. 좀, 좀 무모했다.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그러면 제가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다면 그런 생각을 응. 저는 안 하죠. 응. 어, 무슨 소리야. 8강이고, 4강이고, 막, 그냥 끝까지 가야죠. 예, 예. 그게 군인답고. 응. 또, 뭐 최종 목표가 8강이로 될 수가 없잖아요. 응. 그렇지. 근데 근데 그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바로 사퇴 선언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음. 그 벌써 1시간 25분. 아이고, 말씀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심재동 님이 어, 제3의 후보의 길을 걷겠다. 예, 네. 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천명을 했고 또 오늘 참 여러 가지 참 어, 이 박사. 그 네. 정말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 앞으로 좀, 규칙적으로, 레귤러리, 예, 예. 어, 우리 윤카스 TV에 좀 어, 나오셔가지고, 예, 예, 예. 어, 이런 토크를 좀 예, 예. 어, 했으면 합니다. 정말, 예. 역시 그군 출신의 네. 말씀을 들으니까, 어, 역시 그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느낌을 받으면서 큰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어, 오늘 감사드리고요. 예, 예. 어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다음 어? 주, 가요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렇죠아 추석. 네 추석 추석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추석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다석 주, 도다하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추석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다음 주, 그 네. 다음 주, 그 다음 그 이순님 박사 그리고 우리 심동 모 재덕님 감사드리고 요 프로를 잘 우리가 개발해서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 공부를 많이 하는 프로 그러면서도 네, 예, 예. 많이 보는 프로로 예. 우리가 한번 발전을 시킵시다 네네자 네. 네. 여러분 예예 아, 그, 예. 단순 군사적인 것만 하면 또 국민들이 너무부터 식상할 수도 있으니까 예예 예. 조금 참높게아 그러면 전략, 군사 전략. 국, 전략. 국가 전략. 또 이런 국가 전략 예. 국정 운영. 예, 예. 이렇게 발전을 시켜보도록 예, 예, 하죠. 예. 네. 네. 네. 네. 네. 아, 여러분,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그러니까 어, 월요일. 네. 내일 네.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 뉴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우리 서울대학교 어, 조영달 교수님. 아,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네. 나오실 겁니다. 네. 여러분. 많은 준비해서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환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한번 드시죠 아,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카메라를. 아,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 아, 한 시간 반을 했네요. 진짜.